어제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참여자가 만 명을 넘겼고 홈페이지에도 수십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강력한 주택공급이 동반되어야만 정부의 수요 대책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조언해왔습니다. 저 역시 시장의 기대를,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었습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만이 2, 3년 후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지금이 아니면 영영 주택을 살수 없을 것이라는 30, 40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려 틀릴 수 있고 그래야만 현재의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3 2 0 0 0 가구, 내년까지 총6 2 0 0 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꼭 쌓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 도심, 가령, 용산공원 예정 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우리 당과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